현재 보이는 화면은 메인 화면이고요 기업 소개를 클릭하면 팀원 소개가 있고 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목록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상품 목록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신발을 응모하겠습니다 제품 상세와 응모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사용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응모자 정보를 입력하고 클릭해 줍니다 팝업이 뜨고 다음 메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희가 만든 테이블은 에어팟 아이 앱 조던 맥북 총 4가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조던 테이블에 확인해 보면 정보가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모가 잘 되었는지 응모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모자 이름 응모할 때 입력했던 번호, 응모할 때 지정했던 상품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응모한 상품, 응모자 정보, 메일, 주소, 번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했던 정보들이 보이면 응모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공지사항으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북 당첨자 발표 페이지고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서 조던 신발 당첨자를 볼수 있습니다. 문의하기는 가장 하단에도 있고 가장 상단에 문의하기 페이지도 있습니다. 문의자 이름, 이메일, 보내기를 누르면 저희가 연결해둔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값이 넘어가고 해피 드로우 메일 계정으로 문의 내용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를 클릭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다는 문구가 나오고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확인해보면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메일 함으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문의하는 내용이 도착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vpc 부분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에는 해피 인터넷 게이트를 생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브넷은 모두 퍼블릭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보안 그룹은 개발에 필요한 노드 포트, http, https, tomcat, ids, vm 환경에서 사전 구성할 때 접근이 필요한 포트, 모니터링, jenkins 등을 위해 뚫어놨습니다. IM으로 권한을 줘서 하나의 마스터 계정에 다섯 명이 접속하여서 다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KS 구성은 하나의 마스터와 두 개의 워커노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하기와 같이 구성하였고 오토 스케일링도 하기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라우트 53을 통해 구매한 도메인을 연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IDS를 이용해서 AWS에서 DB 관리까지 할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EC2 콘솔에 접근하여 내부 구축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콘솔 창에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sudo -i를 명령어로 입력하여 루트 사용자로 전환을 하고 작성한 디렉토리는 m사카란 폴더고 저희는 도커 기반 쿠버네티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도커 파일 하나의 예시로 들면은 저희 c e n t os 7 버전을 사용하고 자바 1.8 그리고 와스 서버로 탐캣 mysql 커넥터를 사용하여 rd s 사 웹을 원활하게 원동을 하였습니다 저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jsp 파일인데 이것은 저희 웹페이지 각 페이지별 파일이고 어, 예시로 인트로.jsp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고 좀 복잡하네요 네. CSS를 활용하여 저희 이제 이쁘게 웹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은 이제 모니터 디렉토리에는 저희 모니터링 툴로 이제 그래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구성하였고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저희 로그를 확인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웹툭 또한 원활하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바리 덴킨스, 워크스페이스 들어가고 이제 이 후반부에 이제 웹북은젠키스 파일을 통한 실시간 연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ls를 쳐보면 이제 해피드로우에 들어가보면 은 잠시만요. 해피드로우 들어가보면 이렇게 보이는 보드 메인 프로덕트 야물 파일은 저희 아르고시디에서 배포되는 이제 버전들이 보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넘버링 돼서 레포지토리에 올라오도록 연동을 시켰습니다. 해피드로우 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다음과 같이 GitHub와 똑같은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게 하였습니다. 큐브 CTL get namespace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식별을 하기 쉽게 Argo CD와 이제 모니터링은 따로 네임스페이스를 구축하였고 나머지는 이제 디폴트로 네임스페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큐브 CTL get HPA를 보면은 저희 현재 CPU 사용량은 아직 과부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되고 큐브 ctl 에 y 디플로이 메인 디플로이 저희는 이제 시즈를 이제 인스톨 하여서 임의로 트래픽 부하를 줘서 트래픽이 몰렸을 때 이제 스케일 아웃 인이 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젠킨스 CICD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서버에 Jenkins를 설치하여 포트번호 7777로 접근한 모습입니다. 해피드로우 아이템으로 가보면 현재 142번까지 빌드되어 있습니다. Jenkins와 연동되어 있는 mska 레포지토리의 Jenkins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Jenkins로 가보면 MSKA 레포지토리에 웹툭 설정이 되어 있어 Jenkins에서 자동 빌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자동 빌드하고 AWS 도커 레지스트리인 ECR에 푸시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MSKA Deploy Repository에 있는 야물 파일의 이미지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수정합니다. MSKA Deploy Repository로 이동하여 보드점 야물을 확인해보면 143번 버전의 이미지 태그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물 파일이 수정되면 아 g o 가 자동으로 K8S 클러스터 내의 리소스 상태를 확인하여 최신 이미지 버전으로 동기화합니다. 최신 이미지인 143버전을 가져와서 싱크가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모니터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집한 매트릭을 그라파나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해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연동합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타겟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젠킨스로 하여 매트릭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라파나에서 EKS 클러스터 모니터링 대시보드와 젠킨스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확인 가능합니다. 특정 웹페이지에 트래픽을 주어 부하를 주는 스케일 인 아웃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트래픽을 주기 전 대시보드를 통해 젠킨스와 EKS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한 모습입니다. 특정 웹페이지인 ifdraw.jsp 페이지에 트래픽을 줍니다. 특정 페이지에 트래픽을 준후 대시보드를 통해 Jenkins와 EKS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한 모습입니다. EKS 클러스터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보면 해당 파드의 CPU가 사용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